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요즘 게임들은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에 지루하게 작게 없는 게임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할만한 게임이 없는 지금 간만에 게임다운 국산게임이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 국산 인디게임 회사인 딜루전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캐슬버는 얼핏 보면 다른 모바일 rts 게임들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안에 요소들이 독창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캐슬범만의 매력이 녹아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전 하스스톤 프로게이머 팜블라드 곽웅섭씨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게임이죠 게임의 장르는 스타크래프트와 똑같은 장르인 rts이며 자원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유닛을 뽑아 상대방의 건물을 부수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이 게임의 미네랄 같은 존재인 만화를 획득하게 해주는 만화성소와 총 인구수를 늘려주는 막사를 건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만화를 획득할 수 있는 스팟들과 지형들은 각 맵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형식의 맵만 존재하는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항상 색다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 게임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큰 메리트 중 하나인 영웅과 후퇴시스템은 게임을 좌지우지할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핵심이자 가장 재미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총 6명의 영웅들은 각자 다른 능력치와 스킬들을 지니고 있으며 언제든지 죽지만 않는다면 소환할 수 있고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이자 초반 힘싸움에서도 큰 역할을 발휘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후퇴 기능 또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전략적으로 엄청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후퇴를 통해서 기지로 다시 되돌아온 영웅은 체력 회복이 되고 일반 유닛들은 체력에 비례하여 다시 만화로 되돌려받기 때문에 체력이 적은 유닛을 재활용할 수도 있으며 후퇴를 통해 재정비를 하고 중간에 후퇴를 취소하여 재진입을 하는 등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이겨놓고 빠지는 인성질도 가능하다는게 큰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게임의 흐름은 자원을 채취하는 건물을 짓고 인구수를 채워주는 막사를 지어 전장에 들어가기 전에 덱을 짜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게임에서 사용할 카드를 몇 판마다 선택해서 올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알맞게 유동적으로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게임의 장점 중 하나죠 또한 이 게임의 카드들은 크게 1티어 2티어 3티어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위 티어들의 카드를2장 등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음 티어로 성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면서 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상대방을 카운터 칠수 있는 카드들을 선택하여 영웅과 함께 치고 빠지는 전투로 이루어진 게임이 바로 이 캐슬번입니다 여담이지만 캐슬번의 이름답게 한 게임의 최대 타임인 5분이 지나고 나면 아군과 적의 성이 서서히 불타는 치킨런 게임이 되고 말죠. 간만에 할만한 국산 모바일 rts 게이밍 캐슬번 제가 현재 부른지 이쯤 되는데 혹시 저랑 붙고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상한 구안판 붙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기겠지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